권선징악, 권할권, 착할선, 징계할징, 악한악. 착한 행실은 권하고 악한 행위는 징계함. 노나라 성공 때제 나라로 공렬을 맞이하러 간 선백교여가 부인 강씨를 제 나라로 데리고 돌아왔다. 교여라고 높여 부른 것은 부인을 안심시켜 슬며시 데려오기 위해서였다. 보다 앞서 갔었을 때는 선백을 숙손이라 높여 부르기도 했다. 사관은 이렇게 평했다. 춘추시대의 호칭은 알기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알기 쉽고, 쉬운 것 같으면서도 뜻이 깊고, 빙글빙글 도는 것 같으면서도 정돈되고, 노골적인 표현이지만 품위가 없지 않으며 악행을 징계하고 선행을 권한다. 권선징악은 여기서 유래되었다.